실패 없는 남자 여름 옷 코디에 대해 간단하게 알아보겠습니다 이번에는 셔츠와 티셔츠 그리고 청바지와 반바지를 메인으로 하여 알아보고자 합니다 바로 시작합니다 먼저 셔츠를 활용한 남자의 여름 옷 코디입니다 셔츠 코디는 어떤 셔츠를 선택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한데 화려하게 프린팅된 것보다는 화이트 셔츠나 스트라이프 셔츠를 추천드립니다 화이트 셔츠 코디는 슬랙스와 너입 조합으로 깔끔하게 입을 수도 있으며 반빼입으로 나 힘줬다 코디를 할 수도 있습니다. 화이트 셔츠 코디의 가장 큰 장점은 누구나 어울릴 수 있다는 것이죠. 또 어지간해서는 실패하기 정말 힘든 코디라고도 할수 있습니다. 너무 아빠 정장 개무성이나 과하게 꾸미지만 않는다면 누구라도 시도해 볼수 있는 코디입니다. 이 다음으로는 스트라이프 셔츠를 활용한 여름 코디인데 이 코디도 역시 여름과 잘 어울리는 코디입니다 저는 스트라이프 셔츠 중에서도 블루 계열의 큼지막한 세로 스트라이프를 추천드립니다 블루 색상이 주는 시원함도 전해줄 수 있고 검정색 바지나 반바지, 데님 등 다양한 팬츠에 잘 어울리기 때문이죠 이너는 흰티로 가볍게 입고 하의 색감을 셔츠에 맞춘다면 어렵지 않게 여름 옷 코디를 완성하실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티셔츠는 맨투맨과 칠부티를 추천드립니다 반팔로 코디를 하시는 분들은 주로 프린팅된 것으로서 포인트를 주시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프린팅보다는 무지를 선호하기 때문에 옷 자체로서 포인트를 주곤 합니다 어쨌든 무지맨투맨은 흰 반바지에 민트계열이나 네이비 계열의 맨투맨을 코디해주면 남자의 여름옷 코디로서도 이쁘게 입으실 수 있습니다 칠부티의 경우도 맨투맨과 마찬가지로 무지로 고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역시 기본적으로 색조합을 따라가시면 되겠습니다 실브티 자체가 포인트가 되기 때문에 색깔 조합만 맞춰도 충분히 이쁜 여름옷 코디를 할수 있게 됩니다 다음으로는 남자 청바지 여름 코디입니다 사실 청바지는 봄, 여름, 가을, 겨울 내내 코디하는 최고의 아이템이죠 저는 청바지 중에서도 연청과 라이트 연청 등 컬러의 톤이 파스텔과 연한 쪽을 추천드립니다 여기에 상의를 진리인 화이트로 맞춰주면 실패할 수가 없는 여름 캐주얼 룩이 완성됩니다 너무 흔하지 않냐고요 그렇게 생각하신다면 여기에 전에 말씀드린 셔츠 코디를 활용해보세요 이쁨이 두배 뿜뿜 됩니다 그리고 반바지 여름에 가장 활용도가 높은 아이템입니다 검정색 반바지, 청반바지, 베이지 반바지 등 색으로 나누면 너무나 많지만 그 중에서도 저는 흰 반바지를 적극적으로 추천드립니다 몇달전 올렸던 영상에서도 언급했지만 흰 반바지야말로 여름에 할수 있는 남자의 옷 코디 중 가장 깔끔하면서도 예쁘게 입을 수 있는 컬러라고 생각합니다 상의 코디는 화이트만 빼고 어지간한 건 매치가 되지만 저는 블랙과 네이비, 하늘색을 추천드립니다 특히 네이비와 하늘색은 색감이 너무나 예쁘게 나오죠 바캉스 룩으로도 훈색이 없을 정도이고 여기에 센스를 한 스푼 추가하여 셔츠를 매치하거나 신발을 슬리번 등으로 맞추면 이상으로 셔츠와 티셔츠, 청바지와 반바지를 메인으로 하여 남자 여름옷 코디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유익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면서 궁금한 점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오늘도 매력적인 하루 보내세요.